is <laughs> what 나 무조건 뭘록 관련된 무언가를 뺏어온다 마인드? 이거 있었다고? 없었는데 얘 이거 있었어요? 이건데? 음... 야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데? 이게 뭐야 너너 너 언제 이거 잠깐만 제발! 아 이러고 올리려고 아너 진짜 야 내가 불가사리 뽑는다너 게임 끝하고로 해아아 아, 이게. 지저 다이 누가 그따구 게임하려고 누가 못 참지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주술사 새끼들이 이게 눈사태 하나 딱 쥐어주고 나니까 그냥 얼리면 게임 다 끝나는 줄 알고 走不了 길 엄청 뗐잖아. 음. 본체. 그렇지. 본체. 그렇지. 아.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양심도 없냐고요? 아니 나만 운 없잖아. 나만 운 없네 근데 이겼네 자 쥐룡 끝까지 모아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끝까지 죽을때까지 모았다가 뺏기..어차피 뺏길일 없을거 아야 태우탈 없을거 아야 아니 저 새끼. b 다음 턴습 a 습 u 습 s s u 습시다 u 넘어버릴 것 같아요. 님들아 진짜 어떻게 해 진짜? 어떻게 해? 어, 아! 오, 하! 아. 이번 최고의 복이다 이거 대마루는 조절되거든요. 지금 이거... 동전 주고... 정말... 관대시군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가 근육을 가져온다. 아~ 동전을 쏘고 했어요아야